안녕하세요 이큰사상이큰터로입니다네 여러분 남자들은 단순해요 <웃음> 과연 그럴까요? 어, 남자들은 육체에 단순해 <웃음> 여자들은 단순해요 과연 그럴까요? 뭐에 단순해? 어, 남자들의 달달한 말에 어, 단순해 아무리 똑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어, 남자들은, 여자들이 육탄공세에 약하고, 여자는 남자의 달달한, 어, 미래 약속에 약한 것 같아. 그걸 믿는다. 어, 뭐,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면 맞아요. 믿고 사는 세상은 맞는데, 내가 연애에 자꾸 실수를, 어, 실패를 한다. 손을. 어, 연애 실패를 해도 그냥 정상적인 실패면 오케이 그건 누구나 다 거쳐가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나 정말 어이가 없네 제 연애는요 정말 어이가 없고요. 와 뒤통수를 갖다 얼마나 시게 맞았는데 뒤통수에다 보톡스를 맞은 느낌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야 어, 내 팔자가 사나운 거지. 음. 팔자가 사나우면은요 참 그래 그래 제가 상담을 갔다가 쭉 해오지만은요 다들 팔자가 왜 이렇게 참 롤러코스터인지 잘 모르겠어 암튼 음 근데 그런게 있어요 그 한가닥 그 말에 희망을 걸고 싶은 음. 아왜 <웃음> 그런가요 라고 한다면 글쎄 나는 솔직히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에요. 뭐 뒤통수 맞았으면 아이고 내가 멍청해서 맞은거지 다음부터는 맞지 말아야지 뭐 하는 그런 타입인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응. Anyway. 뭐 뒤통수 맞았다고 연애가 또안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예요. 음, 이런 스타일의 이성들을 네개 꽂혀서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음, 여러분, 제가 카드를 네개 뽑아놓지만, 이 중에서 좋은 거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는 평타, 하나는 살짝 아쉽고, 어, 하나는 진짜, 어, 괴롭지, 들으면. <웃음> 잘 골라요. 어, 오늘만큼은 잘 골라. 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네다 고르셨나요? 어, 카드가 바뀌어서 못 뽑겠지? <웃음> 늘 쓰던거 아 내가 이번에 카드를 4개를 3개로 오다 했어 사람들이 좀 맨날 보면 좀 질릴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카드가 새로 신상이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 어, 아무튼 그래 <웃음> 자 그렇다면 저는 어, 잔말 말고 궁금하실 테니까 네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 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런 어, 잠깐만 이런 스타일의 이성들이 내게 꽂혀 정신을 못 차릴 거래요. 누가 진짜 어떤 이성이드니까 한번 볼까요? 흠. 여기는 그래도 나쁘지가 않다. 어, 왜 나쁘지가 않냐라고 한다면은 잘만 된다면 정말. 스트레스도 날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스트레스도 날라갈 수도 있고 근데 상대방의 나이가 여, 어, 크게 차이는 안날것 같아요 뭐뭐 어, 뭐 비슷한 또래 솔직히 한두 살이 연합니까 요즘에 나는 한두 살차 연하라고 연, 연상 연하라고 보고 싶진 않아 어, 여기 일곱 장이 뽑혔어 음왜 응. 그러냐 라고 연상 연하라고 하면 최소 그래도 다섯 살 정도는 차이가 나야 연산 연하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음. 아, 그것도 그, 그당 연하은 아니지. 학교를 갔다가 1학년이고 6학년이면 5살이잖아. <웃음> 같은 학교 다니잖아. 어,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것도 안 맞네. 아, 내가 6장씩 뽑았는데 이게 카드가 3카드여서 그런지 2장이 뽑혀버렸네요. 음. 뭐, 그렇게 뽑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여기는요. 음, 괜찮은 것 같은데 글쎄 여러분들이 그다 어 근데 뭐뭐 뭐 그다 그렇게 막확 내켜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그 연애는 y yes, e 결혼은 n no 그러잖아요. 여, 어, 결혼은 결혼할 거 아니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웃음> 그게 무슨 뜻인가요?라고 한다면. 꼭 결혼, 결혼 정년기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뭐 나이가 예를 들어서 20, 20대 초반인데 결혼할 사람은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어, 거기서는 딱 좋아. 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친구들은 뭐 어떤데 뭐 누구하고 만났다더라 내 친구는 뭐 누굴... 그런 거는 솔직히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 이게 새 카드여 갖고 이거 들어온 거예요 새 카드 샀어요. 음. 그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때 보여주기 시 연애 크게 뭐가 중요해?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음. 남들이 보는 연애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음. 여기는요, 이 친구가 그래도 되게 그 마인드 자체가 긍정적인 것 같아. 어,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뭐 놀러가자, 그런다든,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조금 꼼꼼한 거는 살짝 떨어지는데요. 사람은 굉장히 무한긍정의 스타일인 것 같아. 음, 뭐, 카, 지금 현재 카드상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음, 무한 긍정에 살짝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그런 거는 있는데 막 그렇게 대단하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뭐 대단하게 막 자기 마음대로 뭐 주락벼락 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좋으니까 어, 같이 놀러 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냐 그러고면은 밝은 사람인 것 같아요. 경쾌하고 음,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살짝 여러분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음, 자기를 갖다 조금 과대포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거 누구나 그러지 않나? 어. 난뭐그 정도쯤이야. 뭐, 애, 애, 뭐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은데. 어. 나는 그럴 거라 생각을 해요. 나쁘지는 않은 타. 어. 뭐 진짜 되게 되게 좋나요 라고 한다면은 그냥 보, 보통보다 살짝? 어, 아직까지는 내가 점수를 안 매기겠어. <웃음> 왜요? 라고 한다면 조금 끝까지 가봐서 점수를 줄게. 이 사람은 어, 내가 1번 그러니까 카드를 고른 어, 분들의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하나 주고 음,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점수를 하나, 점수를 두 개를 줄게요. 어디 봅시다. 여기는 음흠. 여러분들은 그렇게 급하지 않아 어, 어디 보자 라고 하는 것 같아 어, 너의 재롱을 보여 줘뭐 이런거 근데 선생님 저보다 나이가 안 어린데요 라고 한다면은 그 그런건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의 일간이다 라고 하면은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보다는 정신적으로 연령이 높을 수가 없어요 음 나이가 많던 적던 그걸 떠나서 어 이게 상징적으로 어린 것일 수도 있거든 음, 그렇다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그냥 그 진짜 좋은 마음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들이 꿈 꿈쩍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 꿈쩍을,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남자가 어느 정도 진중하고 무게가 있는 걸 좋아하지 않나? 음, 그러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반응을 갖다가 심하게 하지는 않아.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는 맞아요. 어, 왜 좋아해요? 라고 한다면은, 뭔지 모를 그런 어떠한 여러분한테, 음 mm. 뭐,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뭐, 여성스럽기도 하고, 뭐, 약간, 새침한 부분도 없지는 않고, 그러면서 좀,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한번 놀아볼 상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가볍게 다가왔다가, 여러분들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 얘는, 어, 한번 노는 애가 아니구나. 얘하고는 좀 제대로 사귀어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 처음에좀 허세도 부리고 막 그랬는데, 그 그게 안 먹히는 거야. 왜 그러냐? 라면은 정상적인 뭐 정상적인 뭐 보통 일반 여성들 어여뭐 그냥 가볍게 가볍게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면 조금만 이렇게 공작새가 꼬리만 촥 펼쳐도. 어, 저기, 막, 어머, 너 멋있다, 너좀 멋짐 안, 님은 좀 짱인 듯, 뭐, 이러면서 다가오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니까, 어, 얘가 조금 몸이 다른 게 아닌가. 어, 그렇게 비춰져요. 그렇게 하고 나중엔 좀 짜증도 나는 것 같아. 뭐,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뭐 사기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어, 사기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너, 너가 너 좋아서 그냥 뭔지 모를 너의 편안함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어좀 한번 좀 진지하게 나 놀자는 거 아니거든 진지하게 사귀어 보려고 하는 건데 뭐 그래 네가 상처가 얼마가 됐든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딨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조금 화가 나가지고 좀 저기 막 열이 받았지. 그래서 좀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어 강하게 밀고 나간다. 그다가 내가 조금 더어 내가 너무 강했나? 어 내가 자꾸 살짝 저기 템포를 늦추기는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아, 네가 그렇게 어. 저기 뭐한번 만나자고 하니까 그래 내가 만나는 줄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갖고 그냥 가볍게 뭐 어떤 남녀 남, 남자 남 여자 이런 걸 갖다가 저기 하지 않고 만날 수도 있겠다 어, 만날 수도 있겠는데 음, 이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다 아, 맞는 건 같고 음어 근데 왜 말이 점점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그딱 내켜하지 않는 것 같아.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선입견이냐라고 한다면 난너 같은 애들 많이 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멀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솔직히 어뭐 이 사람을 남친해라, 여친해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어.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각자의 취향을 나는 존중한다 그래야 되나? 어, 각자의 취향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보다, 어, 이게 처음에 비춰지는 이미지보다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그럴 수 있어요. 뭐냐라고 한다면은, 어, 그래도 조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거야. 근데 조금 더 사겨봐야겠지. 사람을 어떻게 단면적으로 판단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겨보고서 판단을 하잖아. 너무 시작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기준점에 딱 맞춰서 이 사람이 아니, 이런 사람이 아니면 안 되라기 보다는 그냥 조금 교제의 폭을 갖다 살짝만 넓혀본다 보면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어, 만날 수 있지 않겠지. 습니까? 어, 말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연애도요, 하나의 실습 같은 거야. 조금 만나보고 이뭐 이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구나. 조금 조금 더 실습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음. 과거의 어떤 경험들로 인해서 내가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하고 너무 꿋꿋하게 가 그런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인생이 쓸쓸할 수도 있고. 음. 그렇다 보니까 나는 그냥 아, 알아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음, 알아보는 건 나쁘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을 점수를 준다라고 하면은요. 몇 점일까요? 라고 한다면은 그냥 카드에서 나온 거야. 카드에서. 응, 카드에서 나온 걸로는 그래도 한 6, 70점이면 괜찮지 않나? 어, 100점 짜리 남자가 어딨어? 100점 짜리 남자면 은어 그냥 잡고 살아야지. 어너 나랑 그냥 당장 결혼해 뭐 이래야지. 근데 한 6, 70점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은요. 마음이 좀 오락가락해요. 어, 이 사람이 이렇게 대시, 대시하는 대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라고 한다면 은 먹는 날일 수도 있고. <웃음> 얼만큼 먼데요. 라고 한다면은 지금 만약에 없다면요. 은 조금 지나면 나올 것 같아. 그때가 언젠데요. 라고 하면은 한달 내지 어석 달? 어, 그때도 안 나오면은 음이 카드는 틀린 거겠지. 어, 왜냐면 맨날 맨날 리딩하는데 매번 카드가 다 맞는다는 거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진짜 저 그냥 그저 고층 빌딩에다 사무실 하나 내야지 어, 리딩하는 것마다 백중백발이면 아니 그렇습니까? 어, 그렇다라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어쩌면은 음, 이 사람이 보이는 것 와는 다르게. 또 감성적인 면도 있을 수 있어 어, 무조건 놀아 보기 전에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또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우기 때문에 그냥 제대로 시작을 갖다가 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것같아 그럼 평생 혼자 살 거야 그건 아니잖아 응. 나는 그래 어, 돈만 어, 돈만 어, 잃지 말아라 어. 저기만 주식을 하던 연애를 하던 돈만 잃지 않으면 된다라고 봐요. 음. 저기만 여기는요, 선생님 선생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딴 사람 혹시 또 있나요?라고 한다면은요, 여기는 올 봄에 어, 여름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대시하는 사람이 꽤 많을 수 있어. 음, 꽤 많을 수 있고. 어, 서서히, 서서히, 여러분들의 어떠한 연애의 검, 어, 검은 구름은 좀 거쳐가는 게 아닌가. 어, 거쳐가는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이 진을 너무 뺐다, 연애에. 어. 저기, 막, 그런 거, 그거 있잖아. 목적지가 다 와가는데 힘이 다 빠져서 노를 저을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 멈춰 있는 거. 그런 거라는 거야. 여러분들 상황이 그래. 음. 그래서, 진짜, 이번에, 나, 그, 사람들이, 이, 이, 봄, 여름 사이에, 그래도 꽤 많은 이성들이 여러분한테 관심을 저기, 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침체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와, 그럼, 만약에, 어,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뭐, 주변 사람들이 다 별벌이 없던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침체 늪에서 빠져나올 거라라고 봐요. 음, 올 여름에, 그니까, 막 이성들이 몰려올 때, 아 어, 그놈이 그놈이야. 아, 다, 다, 어, 그니까, 알아보기도 전에 지레짐작으로, 어, 쟤는 저게 나쁘고, 어, 쟤는 저게 나쁘고, 막 나쁜 것만 자꾸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응 음, 그런데 연애는 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은 슬럼프를 갖다가 극복하겠다라고 봐 여기는요 주변에 이성이 없는 게 아니야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의지가 고갈이 됐다라고 봐어 의지가 고갈이 됐는데 그게 살아나는 것 같은데 누구 한 사람하고는 연애를 하게 될것 같아 어 그게 누군데요라고 한다면은 글쎄. <웃음> <웃음> 왜 글쎈데요? 라고 하면, 이거, 내가 한, 그, 한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다시 한번 리딩을 할게. 어, 그때 다시 한번 뽑아봐요. 어, 그때 누구라고 확실하게 나오는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집착이 있는 사람도 있고, 추억이 있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보여. 어. 근데 딱히 지금 누구다라고 나오지는 않아. 어 나오지는 않는데 그럼 선생님 누굴까요? 라고 한다면 음 아, 여기는 아마도 어, 어, 어, 어, 여러분이 7대 3 <웃음> 7대 3 <3이> 갑자기 뜨끔없이 <웃음> 7은 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 음 3은 어, 아까 말했던 그그 그 저기 뭐야 그 무한 긍정을 어, 무한 그, 무한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어, 애매해요 카드 자체가. 여기 연이연 들끓는데 음, 여러분들은 의지가 없을 수 있어.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에이스가 나온 걸로 봐, 봐서는 뭔가 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생기는 듯해. 어 그러니까 일주일이나 보름 있다 한번 다시 봅시다. <웃음> 아니면 지나간 것 중에서 한번 보든지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면 누가 나오죠? 구편이야 뉴 그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봐보든지. 음, 아튼 지금 보면 틀릴 수도 있으 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일본 어, 점수 안줬나요 음, 여러분들이 주는 점수는 반반. 어,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류페한테 주는 점수는 반반.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주는 점수는 7, 80점. 어, 좀 많이 달라. 음. 그러면 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나는 솔직히 여기 나이 좀 있는 사람들도 꽤 나오거든. 여러분보다 뭐 그래도 몇살 위. 그 사람들은 순수성은 조금 떨어져요. 음. 뭔가 뚜렷한 목적이 있어. 음 그래서 조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누페는 여러분들이 아좀 그렇고 왜 그러냐라면은 남자의 향기 여자의 향기가 덜 느껴진다. 어 푸. 어, 덜 익은? 그런, 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남자의 향기나 여자의 향기가 나는 그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그 분명한 목적이 뭐돼요라면은 너와 나의, 와의 연결고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연결고리라는 그런 뉘앙스가 너무 강해. 어. 그러니까 어 나중에 한번더 봅시다. 어, 똑같어 다른 주제로 한번 리딩도 또 해봐요. 음. 자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이성들이 내게 꽂혀 정신을 못 차릴 거래요. 여긴 정신 못 차리는 거 맞네. <웃음> 무엇 때문에요? 어, 여러분들 되게 긍정적인 사람인데? 어, 그냥 뭐어떠한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아로가 아니라 외로우고 슬픈 일이 있어도 나는 극복해 이런 거 같아. 나는 어, 나는, 난 행복해 이러는 거 같아요. <웃음> <웃음> 무한긍정, 음.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누가, 누가 내게 꽂혔는지 꽂혔거나 말던가. 왜? 나는 지금, 내, 내 주변 사람들하고, 난 지금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는 것 같아. 그, 그, 저, 그 인간들은, 어, 나한테 상처만 주고 갔어. 넌 내게 모욕을 줬어. 이게 아니라, 넌 내게 상처를 줬어. 이 새끼들아! 이러는 것 같은데?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어, 내 스타일이야. <웃음> 나도 그래. 나도 나도 이런 이런 스타일이 좀 좋은 것 같아. 왜 그러냐 라면은 슬픔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 슬픔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슬픔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갖다가 구겨져 산다는 거는 어구, 나는 그 어, 어, 억울한 것 같아. 슬픈 건 슬픈 거고 어,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자 여기 어디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별로 저기막 듣고 싶지 않아요? 어, 아 지금 내할 일도 너무 많아? 어, 그럴 수도 있지 어, 할 일도 너무 많고 이때껏 어, 내가 싼 똥도 있지만 <웃음> 그 인간들이 싸놓은 똥들 때문에 아주 그냥 어, 짜증난다 치우느라고 음,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들은 솔직히 인생이 그렇게 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나쁘지 않아요. 음. 나쁘지 않는다면 에너지가 그 밝아, 어, 밝음 속에 어둠이 있는 거지. 어둠 속에 밝음이 있는 거는 뭐예요? 어, 다 어두운데 그치? 지구멍에 벼는게 어둠 속에 밝음이고 환한데 어느 한 구석에 그늘이 져 있는 거. 어, 그거는 어, 저기 말 밝음 속에 어둠이지. 여러분들은 밝음 속에서 어둠을 만난 거다라는 거죠. 음. 여러분은 어쩜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 사람들이 그래도 다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사람을 하고서 연애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어, 뭐, 저기, 막, 그런 것 같아.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뭐, 그 뭐지? 그냥, 진짜 뭐 모르는 사람, 어 아무런 그 나하고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 누군지 어떻게 알아? 어. 그 사람들 뭐야 다. 어. 사기꾼이 많지. 모르니, 모르니까 사기치기가 참 편하지. 이미 소문이 쫙난 사람들, 공증된 사람들 있잖아요. 공증된 사람들은 내가 다 안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증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이제 더 이상은, 어, 그렇게, 어, 공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는 바에는, 나는, 그치, 독약청청, 응, 지금도 줬소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여기는 카드 자체가 밝아요. 음. 그래서 뭐 어떡하겠냐라고 한다면은 음, 아이고 여기 저기 마 주변에 이게 누가 있기는 있어 근데 다른 데서 보면은 이거 갖다가 뭐 있습니다 다가올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이런 사람하고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음, 이게 말을 잘해야 돼 왜냐면은 기대를 하게 되거든 어, 있는 거는 맞아 어, 있는 건 맞는데 있다고 그 사람들하고 다 연애하면 뭐, 뭐 진짜 그런 거지 어. 왜 그러나요 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다 비슷하지 않나? 우리, 저기, 만뭐 어느 정도, 그래도, 세상을, 그래도, 저는요, 제가요, 응, 음, 부록까진 아니어도요, 세상을 살아봤다 생각해요. 선생님, 저는 브록이에요나 그런, 그런 그 쌀, 어, 개소리에는 넘어가지 않아요. 하는 사람 있잖아. 어, 그쵸? 음. 예, 근데, 나만 브록이냐 라는 거야. 나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냐? 상대방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야, 용호쌍박이다 <웃음> 그러니까, 아이고 넘기기도 힘들고 넘어가기도 힘들다 라는 거지 어, 이게 사람이야 20대 땐 되게 순수하게 사랑하잖아 남자든 여자든 그렇고 뭐하나의꽃히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그게 힘들어져요. 음. 왜냐하면 내가 되어봤거든 그러니까 쓰리거든 그래가 어떻게 돼 따진다 라고 봐. 어. 왜냐면, 사랑, 사랑에는 조건이 필요해. 왜?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떠받들어줘야지 데이트하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어, 지, 저기 막, 구질구질하게 데이트 안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야. 상대방도 골라. 근데 고르다가 고르다가 엇박이 나는 거지. 내가 저번 주 라이브에서도 했잖아요. 여자는, 봄에 어 봄에 끝발이 올라가고 남자는 봄 여름에 여자는 어, 마음이 통해요 근데 남자는 가을 겨울에 동한다그니까 가을 남자라 그러잖아 어, 그런 것처럼 이 이게 지구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데 항상 머피의 법칙이 따라다니지 않겠는가 어, 라는 거예요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 하면 있긴 있어 음 <웃음> 있기는 있어요. 어, 그, 그게, 그게, 어떤, 뭐, 사람은 뭐 나쁘진 않아. 응. 인간적으로 본다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 어떻게, 하네, 어, 어떻게 안 나쁜데요? 라고 한다면, 그래도, 저기, 뭐, 진실한 마음은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다가올 거안 다가올 거 그게 문제잖아. 안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잖아. 응. 다가올 듯말 듯, 올듯말듯 하면서 안 다가온다, 라는 거예요. 왜안 다가오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도 생각이 많아. 어, 여러분들에 대해서 모른 완전히 모른다라고 보이지는 않거든. 어, 완전히 모른다라고 보지 않고 어쩌면은 그런 것일 수 있지. 그냥 뭐 나하고 뭐 같은 동네라든가 아니면은 같은 회사라든가 아니면 같은, 같은 단체라든가 어뭐 봉사활동 여기 봉사활동은 안 해지 싶다. 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데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바온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지. 어. 연락이 온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사귄다라고 보기는 어 그럴 수는 없어. 오늘 주제가 어, 환장인가? 어. 그치? 정신을 못 차린다.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얘는? <웃음> 이러 <이름> 어떻게 하면 좋지? <웃음> 정신 못 차릴 정도로는 아직은 아니에요. 어 그런데 자기 저기 저기만 정신을 못 차릴 가능성은 내포되고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이 데빌 카드가 나왔거든요. 어 데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 카드가 어그 연애로 꼴인이 된다면 서로 미친 듯이 끌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근데 이게 처음에 끌리기까지가 어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시간이 걸리냐 라고 한다면은 흠. 여긴 될 확률이 높네. 어.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뭐 그거 있잖아. 나중은 창대알이라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되게 시작이 느린 대신에 여기는 그래도, 어, 뜨거운 사랑을 한번 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그래도 꽤 사귈 수 있겠다. 꽤 사귈 수 있겠다라면 얼마를 뜻하나요?라고 한다면 글쎄 여러분의 에버러지하고 그 사람의 에버러지가 얼마큼 되는지 몰라서 나도 그거는 장담할 수는 없네. 음, 장담할 수는 없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되면 뜨거운 거지만 안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 변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한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 어쩌면은 그 감정 변화가 여러분일 수도 있겠다. 음,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닌데요. 가끔씩 저도 제 감정을요. 어,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내가 되게 밝은 사람인데요. 어, 가끔가다 널뛰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어요. 음 있기는 있고. 근데 이게 누굴까요? 이게 누구지? 음. 구팰지 뉴팰지 그게 애매합니다. 어왜그러냐요 어, 라고 한다면은 음. 구패라는 어, 거는 안 나왔어 어 구패라는 거는 안 나왔는데 카드 자체가 너무 뜬금이 없어요. 어, 왜 뜬금이 없냐 라고 한다면은 음뭐 이렇게 쟤? 어. 아니면 여기 혹시 헤어 그 헤어진 게 아니라 헤어진 게 아니라 남친하고 싸웠어요? 대면 대면 해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굽페도 뉴패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그런 커플들 있지 않겠나? 어, 싸우고 나서 어, 내가 그런 거지 얘를 갖다가 계속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뉴패 나오나? 뭐 이러, 이래서 본 거예요? 음. 그런 것이면은 어~ 그런 것이면은 만약에 싸우셨다라고 한다는 그런 예를 전제로 오늘의 주제와 상관없이 카드 자체가 그렇게 나온 걸로 봐서 어~ 어~ 싸우고 나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 그런 결론에 다다랐어 이 카드를 딱 보는 순간 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화해는 가능해요. 어, 오랜 냉정 끝에 오랜 냉정 끝에 화해는 가능해. 음이 이 사람이 연락이 오면 여러분들이 막 음, 그러다가 음 그래도 뭐 미운정 고운정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화해는 가능해. 그렇지만 화해해놔도 마음이 깔끔하지가 않아. 아우 찝찝해. 어 기분 나빠 이런 기분은 계속 있어요. 음 그런 기분 나쁜 감정은 계속 있겠다라는 거야. 화해는 되는, 되기는 되는데 그러고서 뭐 결론은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뭘늘 똑같지. 뭐, 다른 결론이 뭐가 있겠어? 어, 헤어질 거 아니면 이렇게 찜찜하게 그냥, 어, 가는 거고. 만약에 유패가 있을까요? 어, 아, 그래서요, 선생님, 제가요, 유패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요. 라고 한다면은, 하, 주변에 사람은 없지는 않아. 어, 주변에 사람은 없지는 않고 마, 어, 만약에 여러분 패턴이 이렇지 않아요? 어, 하나 딱 어, 하나 딱결정해 나면 얘하고서 그냥 어, 어떠한 그 이게 뭐이 이게 집착도 아니고 미련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막 그러면서도 그냥 감정이 갑자기 한 번씩 우욱 해오는 이런 감정들, 어. 그게 딱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연애 패턴 아니에요? 카드에서 그렇게 보여주는데, 응? 이번 카드는, 음,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의 촉을 믿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촉을 믿고, 주변에서 그 누군가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기는 인기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은 내가, 어, 어떤 목적이나 고를 딱 이렇게 정하면은, 자기 느낌대로 하려는, 어, 내 주장대로 하려는, 내 의지대로 하려는 그런 기운이 강해. 어, 그렇기 때문에, 누가 꼬시고, 뭐하고, 어쩌고 저쩐다 할지라도, 당분간은 거기 게임에 빠질 일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왜 소름 돋았어요? <웃음> 아, 소름 쓰고 있는데 내가 소름 돋았어요?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웃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저는 어떡할까요? 라고. 뭐, 어떡하면 어떡해. 촉대로 가야지. 그럼요. 이 타로 카드는 어떻게요? 그냥 들어. 뭘참뭘 뭐 물어봐 물어보게 그냥 들으면 되지. <웃음> 재밌지 않습니까? 어. 만약에 선생님 전 그거 아니에요. 전 촉도 없고요. 어 그냥 어, 모르겠어요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촉이 없는 게 아니라 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겠지. 어. 그, 사람은 그렇게, 그런 게 있어.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고 봐. 주변에 사람은 있어요? 라고 하면 있기는 있어요. 음,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방향을 못 정하고 있어요. 방향을 정했다 하더라도, 마음에 자꾸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저거 있잖아. 금사빠? 에다가, 금, 금사빠의 반대를 뭐라 그러지? 어, 갑자기 빠져, 갑자기 나 혼자 좋았다, 나 혼자 식어지고 막 이럴 수도 있어. 어, 이거는 주변의 문제는 아니지 싶다. <웃음> 원래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어, 근데 이 이번 달이 이, 올해가 그렇고 이번 달이 그래. 어, 조금 불안정한 그런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요. 어? 자, 그래서. 미친 듯뭐 저기 뭐 뭐지? 또또 또 까먹었다. <웃음> 내기구서 정신을 못 차린다. 글쎄. 음, 정신을 못 차리는 정신을 못 차린다. 여러분들이 잠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수 있어. 음, 상대방이 아니라 여러분이겠다라고 봐. 미안해요. 너무 핵심을 찍었나? 음. 누가 좋아서가 아니야. 누가 좋아서가 아니라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한다라고 봐요. 음. 음, 그래서 그렇다 여기는 연애를 할 준비가 아직 어, 새로운 연애를 할 준비가 아직 안됐다 조금 기다려야겠다 어, 주변에 누가 있더라도 어, 너무 큰 것을 바라나 너무 진실된 사랑 출러브 어, 키스 이런거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겠는가 그럼 있나요? 라고 한다면 네 있어요 어, 있는데 아직은 아니다 라고좀 기다려요 음, 네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이상에 내게 꽂혀서 정신을 못차린대요 음, 시작은 좋네 시작은 뭐라고요? 어, 출 러브 키스가 나왔어. 어, 근데 출 러브 키스를 하다가 왜 갑자기 반전에 있지? 아, 알겠다, 알겠다. 이게 뭘까요?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는, 어, 그거다, 어, 그, 그거, 그, 갑자기 그거다, 그, 그거 있잖아. 기다린 날도, 지워진 날도 다 그들을 위했던 시간인데, 어, 진실한 사랑이, 어, 내게는 다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어, 너무 이기적인 사랑만 남은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냥 흐트러진 추억들, 그 아픈 추억도 있고, 좋았던 추억들이 팍, 어, 한한 방안에 여기저기 바람도 불지 않는데 추억들이 그 방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난다 라는 거야 아이고 허리야 아 내가 잠을 잘못 잤나 아 잠을 잘못 자가지고 허리가 아파요 어, 어, 며칠 전에는 어깨가 아프더니 그게 허리로 내려갔어 어. 그래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갖다 하다 말았네요 아유, 참. 어디 봅시다 여기는요 응. 아니 왜 연애를 안하고 이러고 있어 연애를 해야지 응? 연애를 해야지 뭐가 이렇게 힘들어갖고 한숨 쉬고 있어 응? 할 일이 많아? 응, 할 일이 많아? 여기는 왜왜왜왜 왜? 재회야 왜, 왜, 왜, 왜. 응. <웃음> 선생님 싫은데 자꾸 한번 재미만 나와요 라고 하면 아니 재해갖고 저기 뭐 해피 어게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 스마일 어게인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게, 뭐, 그게 무슨 뜻인데요 라고 하면은 빛 청산을 해야지 어 그게 무슨 빛을 청산하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전생의 업 있잖아요 어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빚 받으러 과거서부터 빚 받으러 여기 어 지금 이 생에 와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 음 전생의 인연이요 올해도 이어진다라고 봐. 어, 이 생의 인연도. 그럼 내생에는 그치? 이 생의 인연이 내 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아프게 한 사람도 너무 미워하지 마요. 웬수인데요. 어. 그 웬수 그러면 내 생에 또 만나서 또 웬수 된다. 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비워내야지. 어, 다음 생에 안 만나. 어. 그래서 만약에 재회가 싫은데요. 재회를 자꾸 하게 돼요. 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직, 어, 빛 청산이, 인연의 빛, 청산이, 어, 어떤 금전적인 빛보다는 인연의 빛이 청산이 안 돼서, 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 여기선 그런세 선생님, 그 인간이 진짜 내 등골 빼먹고 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음, 그, 저기, 막, 그냥 좋게 생각해. 과거에 내가 그 인간 등골을 빼먹었나 보다. 어. 그래서 그런갑다라고 생각해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 음, 여기 왜 지금 정신건강에 어, 약간 혼미해 <웃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갈피를 못잡아 음, 마음도 힘들고 어, 몸도 힘들고 음, 그런게 아닌가 어, 사랑은 무슨 나발 어, 사랑은 무슨 넉넉고 선생님 제제 제 낙이요 어, 이큰 타로 보는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는 진짜로 응, 음, 나기 그냥 넉놓고 내가 보긴 봤는데 까먹어 보고 나서 그때뿐이야. 왜 그러냐? 라면 정신이 너무... 응, 음, 그냥 이런,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했던 노력들, 어그 다음에 추억들, 좋은 거, 나쁜 거, 어막 이런 것들이 뒤범벅이 돼 가지고서 어 in, in, 있는 거다, 라는 거지. 어. 그래서 뭐 어쩌 건데요 라고 하면 어쩌면은 여기는요 음. 음. 주변에 사람이 있나요 라고 본다면은 있기는 있어요 음. 근데 왜, 없, 왜 없나요 왜없막 주변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기다려요 음. 왜 기다려요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음. 때가 안 돼서 아직 어, 뜸이 들 들었다 라고 보면 돼. 우리 밥도 뜸 들어야 먹잖아. 뜸이 들 들어서 아직 안 나오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뜸이 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아직 어, 뜸이 들 들었어. 어. 음, 여기는 나타날 것 같아. 어, 나타날 것 같은데 뜸이 들 들었다. 근데 왜 뜸이 들 들었냐 라고 하면 여러분이 준비가 안된그 케이스 하나 하나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라고 봐요. 좀 기다려야 되겠다. 언제까지요 라고 한다면은 음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어 정신을 못 차릴 그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거든요.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그런 거야. 어, 한번 그냥 만나서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고 어, 그런 사랑보다는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을 갖다가 계속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음, 왜 보고 있냐라고 한다면 그냥 그 뭐지 또다시 되돌아서는 그러한 어, 슬픈 사랑은 하지 않기 위해서 야, 근데 그렇다. 슬픈 사랑 누가 좋겠어? 어, 슬픈 사랑 누가 좋겠냐라는 거야. 어, 그쳐잖아 다 기쁜 기쁜 사랑을 하고 싶지. 응. 유치하지만 별달 장미백합 같은 그러한 사랑을 하고 싶지. 그렇다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겠다는 것도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음, 알만한 사람이겠다라고 보여줘. 응. 그런 것 같은데 음, 구패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은요 여러분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음, 이미 알고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여러분한테 어떠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 음, 그런 것이겠다라고 봐요 만약에 재회가 아니라면 어. 근데 전 그런 거 없는데요라고 하면 여기는 어 정신줄 놓을 사람이 그 구, 구, 구패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유패가 아니다라는 뜻이지 완전 유패는 아니고 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데요라고 한다면은 과거에 여러분한테. 어떠한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음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정신을 못 차리고 다가오겠다. 근데 오늘 주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다가오겠다라는 거지만 이 사람은 음 신중한 사람이나 정신은 차리고 올것 같은데. <웃음> 어, 좀 신중해요. 사람이 좀 무게감이 있고, 막 이렇게 허투루 막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지 싶어. 음 아니지 싶어요. 음. 그럼 만약에 이걸 구패라고 났을 적에는, 음, 구패, 여러분, 구패, 제외가 가능할 것 같아, 구패라고 하면 연락이 와요. 음, 구패한테 연락이 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여기는. 음. 근데, 이게 재회로 갈지 그거는 아직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구패로 간다 라고 한다면은 이게 해피엔딩이 될지 아직까지 는 그거는 미지수예요음 그거는 미지수인데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그 친구도 음, 여러분한테 어떠한 그 순수했던 사랑 그래도 그때는 너하고 순수했던 사랑이었는데 어 지금은 조금 음 좀 퇴색됐다라기보다는 어, 조금 자기 마음을 이 사람도 고르고 있는 고르고 있는 중이다 라고 봐요. 어, 고르고 있는 중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라 하냐면 넘치는 것 넘, 너무 넘쳐서 문제가 됐던 것들 너무 부족해서 문제가 됐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 사람도 근데 다가온다. 연락은 온다. 라는건 어, 연락은 오는 건 맞기는 맞는데 음, 맞기는 맞는데 제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아, 좀 전에 그랬잖아. 문제가 되는 것들은, 어, 조금 어느 정도, 저기, 손도 보고, 어, 부족했던 점은 조금 반성을 해서 좀 채워가려고, 어떠한 문제점들, 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 사람이, 어, 조금 저게 하지 않겠나. 근데 선생님, 제전 남친이요. 신중했어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맞아요. 어, 제외가 맞고, 제, 전 남친은요, 신중하지 않았어요. 라고, 걔는요, 항상 지 맘대로구요, 잔소리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뭐든지 지맘대로해요 라고 한다면은, 어, 그, 그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거지. <웃음> 그래서, 류페가 오기는 오냐라고, 뭐, 오기는 온다라고 봐요. 음, 그러면 어떤 사랑을 나눌겠냐라고 하면, 부드러운 사랑? 어 부드럽고 마음이 조금 그래도 설레는 사랑이 아니겠는가 라는 거죠 당장 오나요 라고 한다면 너무 급하게 맘먹지는 마요 그게 쉽게는 오지 않아요 음 언젠데요 라고 한다면 하, 참 애매하다 음. 막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는 듯 하면서도 안 움직이네. 어,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면서 자기 어, 여러분한테 다가갈 마음이 있기는 있어. 어. 그럼 제일까요 뉴펠까요? 제일까요 라고 한다면은 음, 반반? 음 반반이다라고 봐 여기는 음 근데 왜 재라고도 확실치 않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다가오는 게 여러분한테 어떠한 그런 게 없어 그런 거라면 뭐냐면은 뭐그 어떠한 뭐 목적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너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막하고야 말겠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 순수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등을 후려가지고 내가 뭘 빼먹어야겠다 이런 게 없다라는 거야. 어, 그런 게 없고 순수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치만 조금 느려. 어, 여러분이 이 사람을 다 기다리기도 전에 어쩌면 또 성급하게 또재회를 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어, 운도 있어. 어. 그러니까 음,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은 와, 이건 진짜 박빙이다. 운명에 맡겨야 되나? <웃음> 진짜. <웃음> 와, 어쩌면 동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어, 그런 거 거의 뭐, 뭐, 뭐지? 구패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누패가 들어올 수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정신이 산란할 수도 있어 동시에 들어와가지고 어, 내가 누구를 갖다가 선택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어... 그러면 선생님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겠다. <웃음> 아, 진짜로 나도 모르겠다. 여기는 진짜 박빙이다. 어. 진짜 박빙이야. 음... 어떡하지 아 진짜 진짜 이거는 저기 뭐야 저건데 행복의겨운 고민인데 <웃음> 아, 일단은 알아봐요 어그 방법 밖에 없지 어, 뭘 알아보냐 라고 한다면은 그냥, 막연한 미래보다는, 그래도 조금 그 사람의 뉴페는좀 댐댐, 댐댐이를 알아봐야 되잖아. 댐댐이를 알아보고,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거를 갖다 그린다라고 하면 안 되지. 나이, 만약에 나이가 있다면 여기가. 근데, 만약에 나이가 없다, 나이가 젊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어떠한, 뭐, 미래의 계획을 갖다가, 어, 뭐, 육산 빌딩지요? 그거 아니잖아. 어, 그럴 필요는 없지 싶어. 그러나, 나이가 있다면,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구페일 경우에, 어, 구폐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이 구폐가 왜 구폐에 대해서 저기 했는지 구폐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완전히 다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그걸 갖다가 알고서 다가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 음, 여기 구폐는 혹시 가족 문제예요? 어, 그럴 수도 있지. 어, 두 사람하고는 문제가 없었는데, 가족하고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이 결혼 반댈세라든가 아니면은 더 좋은 자리가 있는데, 네가 뭐가, 뭐, 어, 니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자리를 가냐, 막, 뭐, 떼, 떼거지로 말린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랑과 전쟁 찍는 거지, 뭐. 음, 암튼. 근데 뭐, 그런 가능성은 살짝, 어, 낮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신중하게는 다루지 않았어요. 하지만 없지는 않아.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 자, 이이 이 3번 카드는요. 저도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카드도 있어. 너무 박빙이라. 음, 어떻게든 답을 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 뭐 다음 번 리딩을 기대 <웃음> 기대해 보는 수밖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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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스타일의 이성들이 내게 꽂혀서 정신을 못 차린대요. 어떤 스타일이냐 라고 한다면 음... 괜찮은데? <웃음> 난 솔직히 이게 제일 별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어. 액면상 봤을 적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같아요 어. 뭐 사람 어떻게 믿고 액면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겠냐 처음엔 다 그랬다 그런데 다 똑같더라 라고 그럴 수도 있어 어.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어, 너무 계산적이다 어. 뭐가 계산적이야 너무 잰다 어. 뭘재 재기는 하고 한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 근데 뭐 나쁜 걸 재는 건 아닌 것 같아. 뭐뭐 어, 뭐 나쁜 걸 뭐, 그런 나쁜 게뭐 있냐라고 하면 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뭐 사귀게 된다면 앞으로 미래 미래가 어, 뭐 어떻게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어.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기는 해요. 뭐 여러분하고 한번 가까운 곳이라도 어디 나가보고 싶은 소망은 있는 것 같아. 음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좀 같이 어디든 가 가지고 좀 여러분들을 갖다가 조금 자세히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겉으로 봐서 아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부딪혀서 아는게 다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객관적으로 어, 판단하는 사람 뭘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어, 저기 막. 정석으로 말하자면요. 어, 정석으로 말하자면 회계사라든가, 어, 아니면 뭐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숫자 관련 직업 뭐 이렇게 어, 카드상, 어, 카드상 이건 정석으로 얘기한가요? 교과서대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지 뭐 회계업무 쪽, 뭐, 뭐 저기 막 회사 다녀도 회계업무 쪽이나 뭐빌 관리하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렇다라고 봐. 음. 정석이야, 그렇지만 이게 카드에서 직업까지는 잘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게 직업이 아니라 성격으로 나왔을 수도 있는 거거든. 음, 응. 성격으로 나왔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뭐 그건 말할 수가 없는 거고. 맞아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어,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니까, 어떤, 그, 그, 신중한 관계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가까운 대로 같이 어디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여러분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을 사귀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 뭐, 같이 뭐, 교회로 드라이브를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산책을 간다던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그런 시간을 갖다 건전한 시간이야 건전한 뭐 야리꼬리 한데 가가지고 뭐 부비부비 이런 거 아니야 <웃음> 가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하는 뭐, 뭐 무엇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과거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 어려서는 어떻게 컸고 사랑은 어떻게 받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갖다 다 알고 싶어한다라는 거야 난 솔직히요 음, 절대 과거는 묻지 마세요. 어 과거 아으면 나중에 그 찜찜하다 뭔일 생기면 제가 전에 전 남자하고 전 여자하고 이렇게 헤어졌다는데 나하고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라고 그럴 수도 있어.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사람하고 사귈 수도 있 사기 사귄다 사귄다 어. 라기보다는. 음. 아,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구나. 야, 야, 야, 야, 야, 어. 때려쳐, 때려쳐, 그럴 수도 있어. 어. 뭐, 그렇게, 어, 뭐, 뭐가 그렇게 알고 싶은 건데, 어. 뭐가 그렇게 알고 싶은 건데, 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줄 수도 있겠다. 잘 하는 거야. 아니, 뭐하러, 난 솔직히, 내가 좋으면, 그 과거가 무슨 상관이야? 나, 나 전에 열을 사귀든, 스물을 사귀든, 그 무슨 상관이야? 현재 내가 너의 연인이고, 현재 내가 너의 사랑이고, 그런데? 어. 그 전에 제가, 뭐, 저기, 만 그걸 봤어요. 그, 뭐, 저, 사건 반장, 내가 요즘에 사건 반장에 꽂혔거든? 그 여자친구, 아, 지금의 와이프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과거에 전 여자친구, 자기 그 지금 남편의 전 여자친구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갈군다는 거야. 네 전여친하고도 여기 왔었지. 전여친한테는 이걸 사줘놓고서난요걸 사줘. 그래 말끝마다 전여친 전여친을 한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사랑하는 건 지금 내 아내인데 너무 전여친 전여친 전여친 하다 보니까 지금 있던 정도 자꾸 떨어져 나간다. 그거 되게 미련한 거거든. 과거에 집착하는 거. 어. 난 솔직히 과거를 물어본다고 말해 주지 말아요. 음. 과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를 말해 주면은요. 이 사람은 하고 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어. 음. 그냥 그런 걸 알아서 뭐 하게 너도 너도 뭐 너도 과거가 있잖아. 음. 라고 막 꼬치꼬치 캐묻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헤어졌어.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똥 밟은 얘기를 뭐하러 하냐. 그러면 돼. 다거지 같았어. 어, 이렇게 하면 돼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남자는요. 여러분 잘 들어. 남자는 내 여자의 과거의 남자가 자기보다 못하면 은어깨 뽕이 들어가. 어. 근데 자기보다 잘라면 그때서부터는 꼭지가 도는 거야.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내가 사귄 남자들 중에 네가 그래도 최 네가 최고야라고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남자분들은 어, 만약에 이제 그 남자는 그거 어, 여자는 그거야. 내 남자가 과거에 사었던 여자가 나보다 잘났으면 오케이야. 근데 나보다 못났으면 자존심 상해. 응. 그러니까 만약에 꼬치꼬치깨물면어 되게 이쁘고 날씬했어 뭐뭐뭐 뭐, 뭐, 성격 좋고 돈도 많고 그랬어 뭐 이런 야, 그렇게 말하다또 헤어질 수도 있으라. <웃음>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야. 어, 융통성 있게 합시다. 근데 대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게 어떻다? 어, 말하지 않는 게 말하는 것보다 백배 낫다. 백배 어, 낫다라고. 아니면 난난다 잘난 여자하고만 사겨라든가 어, 막 그런 그냥 둘이 뭉실 얘기를 해요. 뭐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지만 왜그러냐면이 카드에서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깨진다라고 나와. <웃음> 얼버무려. 어 꼬치꼬치 물어볼 수도 있어. 어 근데 솔직히 나는 이 꼬치꼬치 물어보면 싫다. 물어 물어봐. 좋음은 그만인 게지. 어, 내가 어떠한 어, 다크한 과거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덮을 만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난 그렇게 보는데. 어. 여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적정 적당한 거리를 이 사람이 유지하려고 들겠다. 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되게 알려고 길을 쓸것 같아. 어, 과거의 연인하고 왜 헤어졌는지 뭐 그런 것 서부터. 음,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어. 나는 되게 순수해 너에 대해서 어 순수한 내가 순수하기 때문에 너도 순수했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 좋다라고 한다면은요 내 숨을 깔아 어, 남자든 여자든 이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내 숨을 깔아 그러면은 연락이 온다라는 거야 연락이 온다. 음. 들킬 때 들키더라도 솔직히 과거가 들키는 게뭐 바람피다 들키는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진짜 아 진짜 막 연애가 막 마음 편하게 나가지 않고 막어좀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음 근데 왜 그런가요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요 어 그런 거는 있어. 그뭐 뭔데요라고 한다면은 그 그거 있잖아요. 그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자기 체면상. 너무 진한 과거를 가진 거 아니면 남들이 내 여인 내 여자 내 남자에의 과거를 갖다가 너무 알고 있는 걸 갖다가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과거인지 아닌지 그걸 갖다가 알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너를 갖다가 공식석상에 세웠을 적에 내 귀에 야, 쟤걔 아니야? 야, 누구? 나쟤 아는 것 같은데 쟤 저기 저기에서 누구랑 사었다 어떻게 그런 얘기 들리면 얘는 쪼, 어, 완전히 자존심 구긴다. 자존심이 조금 세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냐면 그런 캐릭터예요. 자존심 센 캐릭터. 어, 자존심 세기 때문에 내 여자 내 남자가 흠이 너무 푸 패인 거 싫다라는 거지. 흠이 있어도 적당히 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아뭐 이런 진짜 조선시대에 사는 인간을 봤나 이씨 <웃음> 아유 왜조선시대 살고 앉아 있어 지금 시대가 몇인데 이런 구닥다리 같은 어~ 그~ 저~ 아니 솔직히 남자들 남자들 뭐~ 저기 술집 가면 어~ 저기 막 거기 있는 아가씨들하고 그렇게 신나라고 막 좋아라고 놀면서 왜내 여자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빡빡하지? 어, 그 모순 아니야? <웃음> 정작 내 여자한테는 조금 관대한 마음을 줘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된거 아니냐? <웃음> 이런 빌어먹을 암튼 <웃음>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어떤데요? 라고 한다면은 음. 아, 글쎄다 아,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갖다가 음. 그렇다. 이걸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음, 좀 두고 보는 것 같아요. 어, 좀 두고 본다. 선생님 저 싫어해서 똑 자른 사람도 있지만, 좀 두고 보는 것 같아.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뭐 직업적으로나 뭐 이런 건다 괜찮아요. 어, 좀 괜찮고, 좀 무게감도 있고, 어, 조금 그, 남들한테 보여지는 걸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막 이렇게 허튼 짓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어, 허튼 짓 하는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고르는 기준이 조금 깐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피곤할 수는 있어요. 어, 피곤할 수는 있지만, 음, 어느 정도 그게 지나잖아요 어, 깐깐하게 보다가 이제 일단 패스를 딱 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조금 괜찮아지지 않겠는가 근데 조금 깐깐해서 여러분들이 좀이 사람하고 데이트 하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 어, 깐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뭐 어디가서 허튼 짓을 한다? 이 사람은 선을 쉽게 넘지는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라면 자기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갖다 급나게 따지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막 어막 선을 갖다가 여러분 두고서 막 넘는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그만큼 나한테도 깐깐하게 한다 라는 거지. 암튼 그렇다 라는 거예요. 어. 음 근데 좀잘봐잘 봐. 어, 잘 봐. 왜잘 보냐라고 한다면은 응. 좀 그렇다. 응. 그럼 선생님 저 어떡하라는 소리예요라고 한다면은 뭐 일단은 알아봐요. 뭐 사기라는 게 아니고 사기다가 아 내가 감당 못 하겠다 그러면 때려치면 되고 아 그래도 뭐 사람은 괜찮고 뭐뭐 뭐 여... 지 여자, 지 남, 지 여자 굶기지는 않겠다. 뭐, 아니면, 아니면은, 내 남자, 어, 그래도 밥은 삼시세끼는 해주겠다 싶으면 조금 더 사겨보고, 안니다 싶으면 때려쳐야지. 여기다가 뭐 하러 오리납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근데 당장 없으면, 어, 그래도 한 뭐, 한두 달 이렇게 좀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가 서 잽싸게 정리하면 되지. 뭘 그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어, 인생 짧아. 어, 너무 기, 길게 계산하면. 선생님, 저는 아예 안 할래요. 그러면 잘 생각하셨어. <웃음> 잘 생각하셨다. 어. 어,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 몇 점이요 에 라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 인간적으로 보면 한 65점 음. 근데 아니 저기만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70점 인간적으로 본다라면 45점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겠냐 싫어하겠냐라고 왔을 때 45점 아그 정도다라는 거예요 네 4번 카드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